1 2 0르 z 가 지원되는 이 FE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아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리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의 비싼 가격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펜은 없지만 성능은 비슷하고 저렴하기까지 한 갤럭시 S20 FE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트의 대체제로 평가받는 이 FE는 어떨지 함께 알아볼까요? S20 팬에디션을 줄여서 FE라고 알려져 있는 이번 S20는 S10 라이트 의 후속 모델이자 출시된 시기 때문에 노트의 싼 맛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865 프로세서와 8GB 램, 4500mAh의 배터리 용량은 노트20와 비슷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번 FE는 약 120만원의 노트20에도 탑재되지 않았던 11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0Hz는 잔상 없는 부드러운 화면 움직임 때문에 게이머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주로 게임과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노트20보단 120Hz가 지원되는 이 f e 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노트20에는 없는 SD카드 확장과 6.5인치의 플랫 디스플레이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이슈를 달고 있는 카메라도 살펴보면 이번 갤럭시 S20 FE는 기존 사용되어 왔던 5000만 화소의 GN1 센서가 아니라 1200만 화소의 IMX55 센서가 탑재될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4800만 화소였던 S10 라이트 보다 다운그레이드 되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으나 소니의 IMX550 라인 들은 아이폰 카메라 같이 역대급 센서라는 호평도 많은 편이고 화소가 높으면 셔터 속도와 PDF 처리가 느려지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 괜찮은 카메라 센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한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리뷰하고 비교해주는 d x o 마크에서도 이 센서가 들어갔던 S20 시리즈를 높게 쳐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아이맥스 5 5 0 센서는 폴드2에도 들어갔던 센서이기도 합니다. 그외 출시일은 10월로 알려져 있고 민트, 살구색 등 다양한 컬러에 6가지 색상으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750달러, 하나 90만원 정도로 발매될 예정이고 S10 라이트 출시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저렴한 가격에 120Hz를 사용할 수 있고 비슷한 디자인에 비슷한 출시일 때문에 싼만 노트라고도 불려지는 요 갤럭시 S20 FE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FE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테크 크리에이터 리드셨고 앞으로 더욱 재밌는 IT 소식과 리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남주 되세요.